앞으로 가겠습니다. 교전는 44페이지 먼저 결격사유는 중겹종사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모두에게 또 하나는 결격사에 해당하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요. 등록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개공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됩니다.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종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임원사원도 될수 없다. 진입이 안 되는 거죠. 중기업 쪽에. 또 이미 됐어요. 되었다 하더라도 개공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취소사유, 퇴출되고요. 그리고 해고나 해임 사유가 되겠어요. 만약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는데 두달 안에 해소 못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업무정지.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인데 두달 안에 해소 못하면 필취 사유가 돼요. 자, 44쪽에 보시면 가로 2번 이세요 가로 2번. 중개업무의 종사 중에 결격사에 해당되면 1번. 개공은 필요적 등록처사이고 2번 사원이나 임원, 고용인의 경우는 2월 이내에 해소가 돼야 돼요. 기업권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된 경우 2월 내에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되지 않으면 필요적 등록처사고요. 니은번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된 경우 2월 이내에 해소가 안 되면 업무 정지로 갑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결격사에 해당되는지를 조회하게 되는데 관계기관에 조회하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서 조회한다는 얘기는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45쪽에 결격사에 해당 여부를 조회한다는 얘기는 둘째 줄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자기네가 확인한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내야 안 내요? 외국인의 경우는 내야죠. 이게 이제 적용과 효과에 관한 거고 하나 더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시험은 봐요, 못 봐요. 시험 보죠. 미성년자, 파산자, 비한정, 비성년 후견인 다 시험은 보죠. 그럼 지금부터 결격사유를 하나씩 살펴보는데 제한능력자가 세 가지가 있죠. 미피피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달자. 절대적 결격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결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세월이 약이죠 오로지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흘러야 돼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04년 5월 15일 날 출생했어요 오후 5시에 출생했어 그러면 태어난 날을 하루 채여 첫날을 넣어준다고 그럼 이렇게 1년이 되는 게 언제예요? 2005년 5월 14일 밤 자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19바퀴가 돌아가요 19바퀴가. 그러면 성년이 되는 시기, 즉 결격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생일날 새벽 0시. 그 친구는 오늘 새벽 0시에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게 생일날 새벽 0시에 벗어난다. 생일날 새벽 0시. 19년을 더 해가지고 그 다음 피후견인의 세 가지가 있잖아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피성년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이죠. 얘네들은 개시심판을 받으면 결격이고 벗어나려면 뭘 받아야 돼? 종료심판을 받아야 벗어나죠. 자, 정신과 치료로 벗어나요? 종료심판으로 벗어나요? 종료심판이 있어야 돼. 다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니다? 아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분야만 좀 약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결격은 아닙니다. 다음 파산자.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결격이고 복권돼야 벗어납니다. 파산 선고시부터 복권 결정시까지예요.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좀 떨어져서 신용이 불량하다. 신용불량자.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사람은 결격이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아야 결격이에요. 복권될 때까지가 결격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에 형벌에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65쪽에 보면 가로 4번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나오죠. 45쪽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한 장을 넘기면 가로 5번 금고이상형이 집행유예 나오고요. 그 다음 가로 6번 벌금형 선고가 나오죠. 금고이상 실형선고 금고이상 집행유예 벌금선고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형벌 세가지 징역 금고 벌금 세가지 징역 금고 벌금 세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벌금보다 징역이나 금고가 센거죠. 징역은 감옥살이 하는데 일을 시키고 금고도 감옥살이 하는 건데 일을 안 시킨다는 차이예요. 일을 시키냐 안 시키냐. 따라서 징역과 금고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이쪽을 말합니다. 금고 이상 그러면 징역이나 금고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그냥 질서벌이에요. 형사처벌이 아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신경 쓸게 없습니다.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징역, 금고, 벌금까지는 형벌이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형사 소송의 과정. 수사기관에 수사를 했어요. 공소 제기했죠. 공소 제기를 줄여서 기소라고 하죠. 그러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공소 제기가 되면 재판이 열린다고요. 해 기소 유예가 있죠? 기소 유예는 기소하지 않는 겁니다 혐의가 있어 없어? 있어요 혐의가 있다고 라 판단되지만 재판을 안할 뿐이에요 기소 위에는 결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권이 소멸했다 피의자가 죽어버렸어 도망다녀 수사가 안 끝났어 그럼 이런 것들은 결격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혐의가 없다 결격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결격과 무관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배울 때, 포상금은 이거 두 가지가 포상금 지급돼요. 포상금은 공소제기가 되면 형사 재판이 열리고,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죠. 죄가 있다.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든가. 근데 무죄 판결은 죄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격이 아니다. 아니다. 자, 유죄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형을 선고할 수 있겠죠. 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선고를 안할 수도 있어요. 선고유예입니다. 그런데 네,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이 위반됐지만 징역 10개월에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를 유예한다. 그럼 무조건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선고유예라는 네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이 아니다. 법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따질 필요없어 그냥 결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을 선고했어요. 징역 2년을. 징역 몇 년?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그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형집행하는 감옥살이 2년 이런 걸 실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감옥에서 2년간 썩어야 됩니다. 나와서 또 3년이 필요해요. 따라서 징역 2년에 실형을 받은 자는 형기 플러스 3년에서 5년간 결격이요. 감옥에서 나와서 또 3년이 더 지나야 된다고. 그런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집행유예 3년을 때렸다. 3년간 바깥에서 생활합니다. 감옥이 아니고 3년을 무사히 보내면 선고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선고가 없던 걸로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일단은 감옥살이 2년, 감옥살이 2년, 나와서 3년, 몇 년간 결격이야? 5년간 결격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징역 2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2년을 형집행해야 안해요? 안하고 3년간 미룬다는 얘기예요. 그데 이게 옛날에는요. 결격이었죠? 예, 네. 결격인데 이 유예기간 3년만 결격이었는데 바뀌어서 유예기간 3년에 더하기 2년이 들어온 거지 지금. 추가된 겁니다. 법이 바뀌었죠. 이 사람도 5년간 결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균형이 안 맞아. 실형도 5년인데 여기도 5년이 되버리니까 옛날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뭐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선고 유예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이 아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인데 유예기간 플러스 2년으로 된다 실형선고 받았다 그럼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3년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쪽만 지금 붉은색으로 나온 쪽만 결격과 관련이 있고 이런 거 하얀색으로 나온 것은 결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다시 한 번. 선고유예는 무조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고 집행유예는 무조건 결격이다. 결격기간은 유예기간 플러스 2년이다. 유예기간 플러스 2년. 실형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 플러스 3년이다. 형기 플러스 3년. 아셨어요? 자,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거 징역 2년을 실형으로 선고받았어요. 자 먼저 만개석방 2년을 감옥살이 다 했잖아. 그럼 집행이 종료됐기 때문에 더하기 3년. 가석방이 됐어요. 감옥살이 1년 만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가석방은 종료예요. 아직은 종료가 아니에요. 아직은 종료된 게 아니니까. 잔형기 더하기 3년. 그 다음에 징역 1년, 징역 2년 받고 1년만에 특별 사면이 되면 협, 집행이 면제가 됐기 때문에 더하기 3년.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죠. 자 다시 한번 만기석방된 경우는 더하기 3년 가석방된 경우는 자녀규하기 3년 특별 사면은 더하기 3년 일반 사면은 즉시 요거를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수형자, 형을 받은 사람. 그러면 이제 금방 우리가 봤잖아요. 자, 금고 이상의, 이게 뭔 말이라고? 금고 이상. 징역이나 금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집행이 종료가 됐으면 더하기 3년. 집행이 면제가 됐으면 더하기 3년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만기 석방이 됐으면 더하기 3년. 가석방이 됐으면, 잔형이 더하기 3년. 특별 사면이 됐으면, 그냥 더하기 3년. 일반 사면은 즉시. 그러면 특별 사면이 센 거요? 일반 사면이 센 거요? 일반 사면이 더센 거예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이상이 뭐라고? 징역이나 금고. 징역이나 금고 형이 뭘 받았어? 집행유예. 그럼 무조건 결격. 무조건 결격.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해보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거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 몇 년간 결격? 4년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 몇 년간? 5년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으면 6년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으면 7년간. 더하기 2년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하기 2년 하는 게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실형 선고받은 사람보다 더 길어지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거. 아무튼 집행유예가 나오면 100% 결격. 그러나 선고유예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이 아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다음. 여러분, 금고 이상이나 금고 이상, 징역금고, 징역금고는 좀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중개사법, 도로교통법, 무슨 법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이걸로 만하면 돼. 근데 벌금은 얘네보다 낮잖아요 벌금은 결격일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을 따져야 돼. 따라서 시험 지문에 벌금 나오면 중개사법 위반인가 다른 법 위반인가 따져야 되고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가도 따져야 죠 오케이? 문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선고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중개사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벌금 선고받으면 결격이 다니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사법 을위반해서 300만 원의 과태료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과태료 나오면 결격이 다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선고유예. 봐봐.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결격이 다니다?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도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닌데 벌금의 선고유예는 더더욱더 결격이 아닌거지. 따라서 따질게 많아요. 벌금 나오면 이 법을 위반했나? 벌금 나오면 그리고 300만원 이상인가? 선고가 유예되진 않았나? 따져야 되고 과태료는 또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벌금 나왔을 때 다른 법률 나오면 결격이 아니고 그 다음에 300만원 미만이면 결격이 아니고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바뀌면 결격이 아니고 그 다음 선고가 유예되면 결격이 아닌 거지. 그 다음으로 이제 양벌규정이라는 게 있죠. 양벌규정, 직원이 잘못해서 사장이 벌금 받는 거. 갑개공이 을을 고용했는데, 만약에 을이 법을 위반했어요.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그를 고용한 개공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때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때 벌금을... 300만 원 이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로는 결격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직원 때문에 직원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 받은 거잖아요. 결격 없어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필요적 등록 최소가 되는 것도 없어요. 벌금을 300만 원 이상을 납부하면 돼. 납부. 따라서 마지막 양벌 규정의 적용으로 벌금 받은 건 결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먼저 자격취소가 되면 3년 경과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자격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이다. 앞에서 봤던 게 얘네들 말고 또 있잖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금고이상, 이법상, 벌금. 그래서 7명 있어요. 이 7명은 결격이죠. 결격인내 시험 볼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격이죠. 시험도 못 봐. 시험은 봐. 시험도 못 봐. 이 사람은 시험도 못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결격이지만 시험은 봐. 이 사람은 결격이면서 시험도 못 봐. 3년간 결격이면서 3년간 시험도못 봐. 양쪽에 중복된다고.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때리죠? 소공에게만 때리잖 소공에게만. 자격정지는 최대가 6개월이거든. 그러니까 자격정지, 받아, 자격정지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버렸다. 자격정지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났다. 그럼 무조건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정지는 6개월보다 짧기 때문에. 6개월 이내로 때리기 때문에. 아셨어요? 개공이 개공이 등록 취소가 됐어요. 그럼 몇 년간? 3년간 결격입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가 이제 보면 좀 어려워요. 이따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줘야 돼. 그다음에 개공이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개공이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폐업 신고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이 결격이다.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5개월 업무 정지인데 2월 말일 날 폐업 신고했다면 3, 4, 5석 달간 결격이다. 요거. 다음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 사원이나 임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들이 사유발생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 돼요. 사유발생 당시. 자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자 여기 갑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갑 법인이 있고 얘가 개공이야. 개공. 이법인의 A가 대표자 그리고 b C, D 등의 임원들이 있어 임원이나 사원들. 그래서 우리가 이 A, B, C, D를 법인의 뭐라고 그래? 임원이나 사원이라고 하죠. 이 밑에 이 밑에 에, X, Y가 있어요. 이 밑에 X, Y가 있는데 X와 Y는 고용이냐 고용이 직원들. 그러니까 얘네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 부장, 과장, 대리, 이런 직원들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A, B, C가 문제예요. 근데 A가 법을 위반했어요. 법인의 대표가 법을 위반했는데, 그게 뭐에 해당하냐면, 법인에게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표자가 법을 위반했는데, 그것이 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게 몇월 며칠이냐면, 몇 4월 1일이에요. 그로부터 두달 뒤, 김포시장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걸 알고 6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때렸지. 업무정지 처분. 자, 업무정지 5개월 때린 거야. 업무정지 5개월. 업무정지 5개월을 때리면 이 5개월간, 이 5개월간 A, B, C, D가 다 결격이란 얘기야. 4명 다. 그러면 여기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거죠. 여기가 뭐라고? 업무 정지 사유 발생.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A, B, C, D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이 기간 동안 결격이란 얘기요. 5월 1일 날, 5월 1일 날 K라는 임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K라는 임원이 선임이 됐지. 그럼 5월 1일 날 새로 들어온 K는 업무 정지 처분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업무 등재 처분 당시에는 있었죠. 그런데 업무 등재 사유 발생 당시에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면 이 K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표가 법을 위반했을 때 이사로 있었던 사람은 이사회의 결에 참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준다 그래서 A가 잘못해도 B, C, D는 영향을 받지만 그 법을 위반할 당시에 임원으로 있지 않았던 이 K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셨어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 업무 정지 처분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는 업무 정지 처분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는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다. 틀렸죠이 사람 때문에 틀린 거야. 에? 그냥 단순하게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 업무 등지 처분 당시에 임원들이 결격이다. 처분 당시에, 그럼 틀린 거고,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들이 결격이다. 그건 맞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업무 등지 사유 발생 당시에 XY가 있었어, 없었어요? XY가 있었죠. 자, XY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경영진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4월 1일 현재, X와 Y가 있었어도 X, Y는 영향이 없다고 요 그럼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두 가지지. 첫째, 처분 당시냐 사유발생 당시냐 그러면 사유발생 당시고 임원이나 사원이 문제냐 고용인이 문제냐 그러면 임원이나 사원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아셨어요? 네. 자, 문제 하나만 더 낼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발생 후 업무 정재 사유 발생 후 처분 전 임원으로 선임된 자 결격이냐 아니냐 그럼 결격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을 내면 돼요. 아까 갑 법인이 있고 A, B, C, D까지 있었죠. A가 대표이사 B가 전무이사 C가 상무이사 D가 감사 경영진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미성년자가 있거나 감옥에서 나온 지 1년밖에 안된 임원이 있거나 그러면 그 법인이 결격이요? 네. 그러니까 A, B, C, D A, B, C, D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그 법인이 결격이 되버리는거야 회사가 자, 5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법인의 사원임원 중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그 법인도 결격이라고요 임원만 결격이요? 법인도 결격이요? 범인도 결격이 된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를 부연 설명해야 돼요. 등록 최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주목하셔요. 개공의 등록 최소 사유는 필요적 등록 최소 사유, 임의적 등록 최소 엄청 많아요. 다시 한번 등록 최소 사유는 엄청 많다. 근데그 최소 사유 중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품 초과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품 초과 소속, 중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상방 대리 뭐 이런 것들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더 크게? 크게 잘못했지. 걸렸어. 걸려가지고 등록을 취소 당했죠. 그러면 몇 년간? 3년간 결격사해 당하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3년간 중계업을 떠나야 됩니다. 보조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 떠나야 돼.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의 결격이 있다. 그런데 취소 사유 중에 사망해상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이 있어요. 이런 걸로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라는 결격이 없어요. 자, 개인중기업자가 사망해서 4월 1일 날 5월 1일 날 등록을 취소해 사망으로 등록 취소, 결격이 없어요. 왜? 저승에서 3년간 결격이다. 그럴 수 없잖아.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 취소가 됐어요. 4월 첫날, 4월 1일 날 법인의 해산했을 때한달뒤 만약에 김포시장에 등록을 취소했다면 등록 취소의 결격이 있 없어? 없다. 그 말이죠. 등록기준입니다 원래 무허가 건물에 사무소를 두고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을 거부하잖아요. 근데이 사람이 중개업을 하다가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로 옮기면 그게 등록기준미달입니다. 등록요건미달이죠. 그런데 그 등록기준미달로 등록취소가 되면 결격이 없어요. 마지막 결격사유는 등록취소사유입니다. 결격사유로 등록취소가 되면 결격이 없어요.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면 결격이 없다. 단그 결격은 진행을 하죠. 이해를 했나 모르겠는데 자, 보죠. 만약에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중개업을 하다가 3월 1일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당해서 뇌가 손상을 입은 거야. 정신 연령이 5살, 6살로 떨어졌습니다. 정신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4월 1일 날그 와이프가 법원에다가 이 사람은 후견해줘야 된다, 뒤에서 돌봐줘야 된다 하고 후견개심판을 신청해서 후견개심판을 받은 거요. 예 후견개심판 받으면 그 개공은 결격이죠. 결격은 무슨 사유예요? 등록을 취소할 사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다시 한달 후에 그 종교업자가 후견개심판 받은 사실을 알고 5월 1일날 5월 1일날 등록을 취소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등록 취소에는 결격이 있어 없어 없단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의 등록을 취소하는 건그 사람의 정신적 문제잖아요. 정신적 문제 때문에 등록을 취소했으면 취소로 끝나지 왜 여기다가 3년을 더하냐 이거야. 그냥 야너 나가. 그래서 나갔잖아. 나갔으면 끝났지. 중교 안 하면 됐지 그래서.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면, 등록 취소에는 3년의 결격이 없고, 그 결격만 진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년 뒤, 1년 뒤, 2024년 3월 1일 날, 교통사고를 다시 당해서, 내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2024년 4월 1일 날, 후견 종료 심판을 받은 거지. 종료 심판 그러면 종료 심판 받으면 벗어나 취소 후 3년이 지나야 돼 종료 심판 받으면 벗어나지 다시 말합니다 결격이라고 하는 건 하자가 있다 이거야 그럼 하자가 있어서 그 사람의 등록을 취소했으면 취소로 끝나지 취소에다가 더하게 3년을 왜 하냐 이거야 그 등록을 취소하게 한 원인된 결격 이것에서 벗어나야지 근데 이 사람이 후견 개 심판을 받고 죽을 때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요. 계속 그 상태야. 그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결격인 거고. <웃음> 중개업자가 말이에요. 4월 1일 날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선고 받았다고. 중개사무소 사장이. 결격이요? 결격이잖아. 결격은 등록 최소 사유요? 등록 최소 사유지. 그래서 5월 1일 날 김포시장이 등록을 취소했다고 등록 최소하고 등록 최소 3년의 결격이 있어 없어? 3년의 결격이 없죠. 그럼 뭐가 진행해? 이게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이 사람이 6개월 뒤에 로또 복권에 맞아가지고 비타 갚아버렸어. 복권 결정을 받았죠. 그럼 복권 결정 받으면 그때 벗어나. 취소 후 3년 지나야 돼. 이게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벗어나야지. 왜 취소해도 더하기 3년 하냐고. 근데 이 사람 파산 선고를 받고 8년, 9년이 되도록 못 벗어나. 파산 선고 받고 계속 8년, 9년 동안 계속 파산 상태야. 못 벗어나지. 왜 여기다가 더하기 3년 하냐고. 아셨어요?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46조 가로 9번 46조 의 가로 9번 동그라미 1번 별표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결격사유를 유발하지 않는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다. 기역번 개공의 사망 사망의 동그라미 법인의 해산 해산의 동그라미 따라하여 사망 해산 2번 결격사유의 동그라미, 디급번 등록기준 미달 동그라미, 따라해 다시 사망회사 결격사유,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 등록 미달. 이세 가지로 등록 최소가 되면 결격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됐나요? 네. 여기 보셔요. 어떤 사람이 중개사법을 위반한 거야. 어떤 사람이 중개사무소 사장인데, 중개사무소 사장이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400을 받은 거야.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400 받았다고, 여기서. 그럼 그 사람은 3년간 결격이야?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선고받았으면 결격이죠. 몇 년간? 3년간. 그러면 그 사람은 등록 취소 당해야 됩니까? 취소해야 돼? 취소해야지. 결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출시켜야지. 그래서 김포시장이 등록을 취소했지. 김포시장이 등록을 취소했어. 취소 몇 년간 결격? 어, 없다고. 그래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개공인데 갑이 개공인데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결격이잖아요. 몇 년간 결격이요? 3년간? 3년간 결격인데 이 결격 사유가 무슨 사유예요? 등록 취소 사유라니까 취소할 사유 이게 4월 1일날 있었어. 그래서 5월 1일날 김포시장이 등록을 취소했다니까 취소했으면 끝났지. 결격이 없죠.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은 그 3년이 있잖아. 너왜 최소위에 3년이 있어? 최소위는 3년이 없지. 중개업자가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으니까 3년간 결격이래매 그러니까 김포시장이 야너그 기간 동안 나가 있어 하고 나가 있으라고 그런 거야. 나갔잖아요. 나간 사람한테 왜 여기다가 더하기 3년을 하냐고 안 하지. 이게 있는데. 똑같은 얘기 아까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알아들어?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았어. 누구한테? 서울시장한테 자격증 받아가지고 이곳 김포시장한테 등록을 받았죠. 자격도 있고 등록도 있고 이 사람 뭐라고 불러? 공인중개사인 개공. 자격도 있고 등록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개사법상 자격 취소가 된 거야. 누구한테? 서울시장한테. 자격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이야? 결격이지. <웃음> 봐봐. 자격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이래며 그러니까 서울시장한테 자격을 취소 당하면 그때로부터 3년간 결격이라고 그럼 그 사람이 결격이면 그 사람의 등록을 취소해야 돼? 취소해야지 결격이니까 나가야지 서울시장한테 자격 취소 당하자 다시 김포시장이 등록도 취소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등록 취소 후몇 년간 결격? 없다니까 아나 진짜 앞에 자격 취소 3년 있잖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다른 거야? 결격이니까 야너결격이래며 결격 기간 동안 나가야 해서 나갔잖아 나갔으면 됐지 왜 나간 데다가 또 더하기 3년 하냐고 앞에 결격이 있는데 자격 취소 3년 있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다섯 번째 오래 살기는 벌써 흘렸어 근데 이쪽이 엄청나게 많은 사유들이 있다니까 이종 이중 등록, 이종 소속 금품 초과 소도 직접거래, 상방들이, 보증 미설정 보증 미설정도 이쪽에 있어 어? 상습범 등록증에 양도되어 정지종의 업무 금지행위 9개 뭐다 여기 있다고 그런 걸로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의 결격이 있는데 얘네만 취소는 돼 취소 사유인데 취소하더라도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애워둬야지 사망에선 결격사유 등록해준 미달로 등록 취소가 되면 취소에는 결격이 없다 다만 이 결격은 진행하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나의 등록을 취소한 그 원인이 제거돼야지 그 원인. 원인 나의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쪽은 취소에 3년의 결격이 다 있는 거지 이쪽은 취소의 결격이 없는 거고 아셨나요? 중교업자가 말해요. 여기서 폐업해서 종교업을 하다가 뭐했다고? 폐업 신고. 폐업 신고했는데 이 사람 폐업하기 전에 법을 위반했었어요. 이걸 폐업 전 위반행위. 폐업 신고 전 위반행위라고 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재등록을 했어요. 재등록. 재등록을 했는데 재등록 이후에 법을 위반했어. 그러면 이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간 결격? 3년간의 결격이 있지. 왜냐하면 이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가 됐으니까. 그런데 재등록, 다시 등록을 한 개공이 등록 취소가 옛날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개공이 폐업했다 재등록을 한 경우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가 되려면 폐업의 기간이 이 폐업의 기간이 3년 이내여야 돼.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4년이면 취소를 못 해. 폐업 기간에 3년보다 짧으면 취소가 가능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폐업 기간이 1년이다. 3년보다 짧죠? 취소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등록을 취소했어. 몇 년간 결격이야? 3년이 아니라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간 2년간 결격이 되는 거지. 폐업 기간이 2년이면 몇 년간 1년간만 결격이지. 이걸 우리가 3 폐업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등록 조소 3년에서 폐업 기간 공제, 종업자가 법을 위반하고 나중에 폐업 신고하고 그 다음에 재등록을 했다면 폐업 기간이 3년, 1년이라고 가정해. 폐업기간 1년이라고 가장하면 취소가 가능하고, 등록 취소가 되면, 자, 여기서 위반한 거, 여기서 법을 위반한는거 취소됐어요. 옛날 위반행위로 취소가 된 거야? 옛날 위반행위로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만 결격이라고요. 아셨나요?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자, 이런 거야? 재등록 개공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재등록 개공이 그러면 이 사람은 옛날에 중개업 하다가 폐업한 적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재등록 제자를 썼잖아. 그러니까 재등록 개공 그러면 옛날에 중개하다 그만뒀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재등록 개공이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이다. 3년간 결격이야 3년보다 짧아져.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일주일이라도 일주일 만큼은 줄어들어야지. 그 그러니까 3년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거라고. 3 마이너스 배역 기간 동안. 아셨나요? 네. 뭐 이런 거볼 것도 없고.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웃음> 대표 문제. 주목하세요. 우리 이쪽 문제를 이렇게 물어봐. 다음 중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골라라. 결격에 해당되는 자를 골라라.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내기도 하고 다음 중 등록이 되는 경우를 골라라 등록이 안 되는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내요근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다음 중 결격자를 골라라. 결격 사회에 해당되는 자를 골라라. 이 말은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을 고르라는 얘기고 다음 중 결격 사회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골라라.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골라라. 이 말은 등록이 되는 자를 골라라야.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물어보는 대로 표시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답을 낼때 결격이 아닌 자를 찾아야 돼. 아셨어? 그런데 여기 보셔요. 지금은 결격이 아닌 자를 찾아라.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찾아라. 결격 사유를 모두 골라라. 여기 결격 사유 있는 자를 골라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라. 이제는 뭘 물어본 거야? 등록을 할수 있는 자를 골라라잖아. 그러면 등록을 할수 있는 자는 결격에 해당하는 자야 안 되는 자야 반대 방향이죠 다음 중 결격이 없는 자를 골라라는 얘기요 그러면 답을 낼때 질문에 맞게 답을 내라는 거예요 OX를 할때 따라서 결격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 O를 치고 O를 찾고 다음 중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 X를 치고 X를 찾고 다음 중 등록이 가능한 자를 골라라 등록이 가능한 자를 골라라 그러면 가능의 동그라미 치고 결격이 아닌 사람을 찾아 거기다 O를 치고 다음 중 등록이 안 되는 자를 골라라 등록이 안 되는 자를 골라라 결격자를 골라라 그러면 결격자는 등록이 안 되니까 X표를 해서 그 답을 찾으라는 거야 물어보는 방향이 다르잖아 지금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안 되고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등록이 되니까 물어보는 방향에 따라 틀리잖아 지금 대개는 이냐, 아니냐, 결격이냐, 아니냐를 물어보지. 자, 해당되지 않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표를 하란 말이야, 여기다가. 그냥 풀지 말고, 머리로 풀지 말고, 실수하니까. 그러면, 안는 자.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받았대. 자, 벌금 나왔네? 200이네? 결격이 아니요. 결격이 아니니까. 답이 되네? X를 고르면 되잖아. 그 다음, 금고 이상의 실행성으로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데, 종료나 면제. 3년이 경과되지 않았어? 결격이요? 결격 X요? 결격이잖아요. 그럼 결격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자격 취소 3년이 안 됐어? 결격이 아니요? 결격이죠. 업무 정지를 받은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사유가 발생당 시에 사원이면 그개공의 업무 정지 경과되지 않았대 5개월? 그럼 결격이죠. 그 다음에 자격이 정지됐는데 자격 정지 중에 있대. 자격 정지 중에 있으니까 결격이죠. 아닌 거 고라. 그러니까 X를 찾아라 이거야. 답은 1번. 물어보는 방향으로. 물어보는 방향으로. 질문의 방향으로 체크를 하라. 니 실수하니까. 두 번째. 해당되지 않는. 안 눈에 X표하고. 파산고 받았는데 복권이 안 됐대. 결격이요? 결격 X요? 결격 O. 그다음에 선고위에가 나오는 순간. 다른 거볼거 거 하나도 없다 이거야. 선고위에자체는 애초부터 결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정답이 손들고 있잖아. 내가 수업 시간에 성구에네 글자 나오면 결격은 무조건 아니다. 이거 3초, 5초 만에 답이 나오지 뭐. 이거 딱 보는 순간 어? 네가 답이구나. 그 다음에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수가돼서몇 년간? 3년간 결격이죠. 조퇴시켜버려. 조퇴. 학교에 늦게 오는 걸 지각이라고 그래. 학교에 늦게 오면 지각. 그리고 몸이 아파서 일찍 하면 조퇴. 근데 조퇴는 본인이 하는 거잖아. 조퇴는 본인이 하는 건데 조퇴를 시켜버려. 강퇴. 5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몇년전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결격이죠. 5를 네. 골라, X를 골라. 네.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았잖아. 결격이죠.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향으로 문제로 결격이냐? 방향으로. 2번이 정답. 자, 여기 보시고. 이것도 뭐야? 결격 사유 모두 골라라. 5를 골라라. 결격 사유를 골라라. 5를 골라라.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됐으면 x. 복권되지 않았으니까 결격이요. 결격 x 요 결격 5. 피특정후견인은 결격 x. 특정 분야만 약하잖아요.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임원인은 그 법인, 그 법인도 결격이요. 결격이죠. 법인의 해산으로 해산으로 등록 취소가 됐을 때 3년이 지나지 않은 그 법인이 대표였던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회사는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O를 골라, 엑스를 골라. O, 그, 드. 그. 정답은 2번. 여러분 실수하지 않게 하려면 제가 얘기해준 대로 그렇게 가야 돼. 이번에도 뭐요 결격 사유가 있는, 있는에 동그라미 치고 그냥 결격 사유를 골라라. 기억번.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됐어요? 2년 됐어 아직 1년 남았죠? 결격 5요? 결격 X요? 5. 제가 말하는 건 5냐 X냐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관념을 집어넣어서 옳냐 틀리냐 그것이 정의로운 거냐 정의롭지 못한 거냐 바른 생활이냐 바른 생활이 아니냐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질문의 방향에 맞춘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중개사법 을위반해서 200만 원벌금선고 받았으면 결격이 다 아니다. 애초부터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현혹시키려고 인연을 넣어준 거야. 결격이요. 처음부터 결격이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었고. 사원 중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들어있으면 그 법인도 결격이잖아요. 법인 결격. 그러니까 임원 중에 한 명이 결격이면 그 법인도 결격. 결격 골라라. 그 드. 그 드니까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해당되는 자를 고르래. 결격해당. 오하고.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으면 그법인도 결격이죠. 자, 여기선 주어가 뭐예요? 아니지. 법인이 주어지. 법인이. 자, 이런 거에 문장이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그 법인은 이게 주어라고 법인은 결격사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미성년자가 주어가 아니고 주어가 법인이지. 법인. 이걸 돌려 말하면 법인의 임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결격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물어보기를. 오케이? 네. 개인 회생 신청을 한후인가해보 결정되지 않다 회생은 뭐 인가가 됐고 안 됐고 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격 초소 4년대 됐 벗어났잖아. 됐지만 벗어났죠. 결격이? 아니죠. 음주교통사고 이런 거 찾아볼 것도 없어. 이런 거 찾아볼 것도 없어. 뭐만 보면 돼,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더하기 2년까지 새로 바뀌었어 그런데 지금은 유예기간 중이니까 결격이 아니야 결격이죠 이런 사람 중견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번에 이 더하기 2년 해버렸다니까 집행유예에다가 해당되는 거 골라야지 그, 르, 그, 르근데 봐봐 아닌 걸 골라라 해버리면 느, 드가 여기도 느, 드가 또 있네 여기 느, 드가 그런데 어 반대 방향으로 답을 낸다고 실수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물어봤어? 등록을 할수 있는 경우 등록을 할수 있다는 건 뭐야? 결격이 아닌 걸 골라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 할수 있는 O를 해야 돼 결격 X라고 X하고 출발해야 돼 이런 제기랄 정말로 질문에 맞게 하라고 봐봐 등록을 할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등록을 할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질문에 맞게 하라고, 질문자의 의도에. 그러면 등록할 수 있는 애 동그라미 치고, 5를 찾아야지. 근데 그 5는, 등록을 할수 있다라는 5는 결격이 아닌 자를 골라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5라고 쳐놓고 5를 찾아란말이야 그래야 실수를 안할거 아니야. 질문 방식에 따라서. 화봐 내가 보여주잖아, 지금. 반대 방향으로 물어본다고.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대, 부정취득. 자격 취소가 됐대. 2년밖에 안 됐잖아. 그러면 결격이잖아요. 봐봐. 결격이면 등록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X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너 결격이야? 등록돼야 돼. 등록 안 되네. 갑이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았어. 감옥으로 들어갔어. 종료됐지? 나왔어. 종료 다 채우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잖아요. 결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하면서 야너 학교 갔던지 얼마 됐냐. 학교가 여기 교도소를 말하잖아요. 학교 갔다 온지 3년이 아직 안 됐잖아. 결격이죠? 등록이 돼? 안 돼? 안 돼.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해서 미등록 인장 사용. 자격정지 받았대 봐봐. 자격정지 받았다는 건 얘가 옛날에 소속 공인인사였었다그 말입니다. 소공이 자격정지를 받았었는데 자격정지 중에 있잖아요. 결격이요, 결격 5요, 결격 X요. 결격 5지. 자격정지 중에 있잖아, 지금. 결격이면 등록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갑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해산했어 아까 나왔었잖아요 법인이 해산해서 등록이 취소됐을때 3년이 경고되지 않는 대표자이었던 사람 결격이다 아다 아니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대표 시절에 대표가 나 회사를 정리했을 뿐이지 회사를 정리했잖아요 정리 결격이 아니죠 결격이 아니니까 등록할 수 있다 그럼 이 5와 이 5가 맞아야 그게 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질문의 방향. 옳고, 그르고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아닌가, 이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여. 가치를 집어넣지 마라. 가치. 가치 판단하지 말고. 역사를 배울 때 그러잖아. 가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고려가 망할 때. 정몽주. 정몽주는 충신으로서 고려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선주교에서 뒤통수 맞아서 죽었잖아. 그러면 정도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방원이랑 엮여가지고 조선개국에 영향을 끼쳤고. 근데 그전에는 정몽주는참 충신이고 정도전이 저놈 나쁜 놈이네. 그랬지만 또 가치를 다른 쪽에 집어넣으면 고려가 그만큼 썩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나라 만드는데 일조 했다 하면 좋은 쪽이 되는 거지. 그런데다가 여러분이 가치를 넣으면 안 돼. 역사적 사실에 그냥 객관적으로 볼줄만알으면 되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가치를 집어넣지 말란 말이에요 감정을 배제하라고 감정 배제 아셨어? 마지막 안 했잖아 지금 <웃음>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대 그래서 업무 정지 받았대 근데 폐업 신고했대 근데 아직도 업무 정지가 살아있대 지금 남아있대 경과되지 않았대 5월 말이 안된 거지 결격이죠 등록을 못 하지 폐업했어도 등록 안돼 6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아까 했죠? 업무 정지 용격을 하면서. 여기도 똑같네? 봐봐. 등록을 할수있는으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수 있는 동그라미. 피한 정국에는 결격이죠. 등록할 수 없다. 물어보는 방향에. 집행유예 받았다. 유예기은 중이다. 결격이죠. 등록할 수는 없다. 법인이,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후, 4월 1일, 업무 정지 사유 발생 후, 처분 받기 전에, 임원으로 선임된다 아까 누구? K. K는 결격이 아니다. 결격이 아니잖아. 결격이 아니니까 등록은 할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 다 빼고 5로 체크하면 돼. 5로. 그러니까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한 자가 업무 정지 기간 아직도 안전한데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5개월 중간에 폐업에서도 아직도 기간이 남아있대잖아. 결격이니까 등록이 안되죠? 자신의 행위로가 뭔말이요 직원 때문에 벌금 받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벌금 500받았대. 그럼 결격이죠? 근데 아직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잖아요. 결격이죠? 등록이 안 되죠? X라고 해야지. 5를 찾아라. 정답 3번. 아셨죠? 그리고 이걸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 말을 하잖아요. 연습할 때 실제로 이렇게 하시라고. 눈으로만 보고 풀지 말고 실수하니까. 우리도 실수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했다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끝났잖아요.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컨디션이 좀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컨디션이 좀안좋아졌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